포러와 코미디. 일단 얼핏 보면 상극이죠. 뭔가 격하게 안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뜻밖의 조화랄까 은근히 베스트 커플이랄까 이두 장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묘한 시너지를 일으킨 작품들이 대거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하고야 말았습니다. 포러와 코미디의 엘레강스한 콜라보 코믹 포러영 탑 A!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도 역시 갯취! 저도 말고 딱 3천만큼만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외모지상주의로 물든 호러 영화계에 리드미컬한 병종을 울려준 작품이었죠 캠핑 살인마에 대한 고정관념을 180도 돌려 차버린 썸머솔트 퀵 같은 영화 엘리 크레이그 감독의 터커 앤 데일 vs 이블입니다 여기 깊은 산속 온가쌤으로 캠핑을 조지러 온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남자들은 찐따찐따하고 여자들은 그냥 이뻐. 곧 이들에게 호기심을 느껴버린 두 명의 괴한들이 등장. 거대한 낫을 들고 그들에게 서서히 다가가기 시작하는데요. You guys, uh, going 한눈에 봐도 살벌한 몽타주에 박진감이 터지는 몸매! 애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두 남자의 진짜 정체는 사실 그냥 순딩순딩한 시골 청각이었을 뿐 그냥 좀 상막하게 생겼다는 사소한 이유 하나만으로 이후 이들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에 빠진 여자를 구해줬을 뿐인데 납치범으로 오해받고 친절하게 메모를 남겨놔도 애들이 보기엔 그냥 협박이야. 급기야 자신들의 힘으로 친구를 구해보겠다며 의기라는 것을 제멋대로 투합해버린 청년들은 터커와 데일몰래 은밀한 급습을 시도 곧 하나 둘씩 지들 스스로 죽어나가게 되는데요. 그냥 착한 일 한번 했을 뿐인데 갑자기 주변에 처음 보는 애들이 막 나타나서 지들끼리 죽어 유다이양 영접하고 사짱이랑 소개팅 창렬 당연히 사정을 모르는 터커와 데일은 그저 갈수록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들에겐 그냥 뉴클리어 허니잼 그 자체였겠죠?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강력 추천입니다. 쭈욱은 잔인하긴 하지만 이정도는 쏘쏘하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도전 다음은 태국에서 무려 천만 관객을 돌파했었던 전설의 영화죠 산다라박이 자신의 SNS에 냅다 강추를 때리며 극찬을 맞이않았던 바로 그 영화. 저도 뒤늦게나마 숟가락 한번 얹어봅니다. 반중 피산다나쿤 감도 마리오 마우로 다비카 훈의 나타퐁 차르트퐁 퐁사통 종일라 위왓 콩라스리 탄타파 트름폰파 차라숙 주연의 영화 피막입니다. 임신한 아내를 혼자 두고 군인으로 징병되어 전쟁터로 끌려갔던 주인공 피막은 가까스로 전쟁의 포화 속에서 꿋꿋이 살아남은 뒤 친구들과 함께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아리따운 아내 나. 오랜만에 좋아 죽는 두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기쁨도 잠시, 곧 피막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 마누라는 귀신이야 임마! 라는 개똥같은 소리를 듣게 되고 피막의 친구들 역시 낙으로부터 수상한 기운을 감지 속속들이 드러나는 빼박 증거들로 인해 낙 귀신설은 점점 더 힘을 얻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랑의 힘이란 이토록 위대한 걸까요? 누가 봐도 그냥 귀신인데 얘만 아니래 이들이 잘못 본 거라며 줄창 우겨대기 시작합니다. 자 과연 낙의 진짜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야말로 빵빵 터지는 드립과 몸개그의 대향연이 가열차게 펼쳐집니다. 웃다 죽어도 좋다 시는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도전! Back to the future의 주인공, 마이클 J. f o 스 반지의 제왕으로 말로움런 때린 남자, 피터 잭슨. 이렇게 둘이 만나서 알콩달콩 찍어 제꼈던유회발랄한 코믹 호러물이죠. 다음은 피터 잭슨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자, 프라이트너입니다. 어느 날 사고로 아내를 이룬 후 유령을 볼수 있게 된 남자 프랭크 베니스터 이후 프랭크는 자신의 능력을 10분 활용하여 성격 좋은 유령 친구들과 함께 사짜 퇴마사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껏 유령들 데려다 놓고 사기만 치고 자빠졌으면 이 영화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보겠죠 극기와 잔혹한 연쇄살인범이었던 조니의 악령이 등장 본격적인 학살극이 펼쳐지게 되면서 프랭크의 파란만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일단 영화의 분위기 심이 발랄하구요 비동일관 소소한 웃음을 자아내는 요소들이 난무하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악령이 뿜어내는 카리스마는 이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적절한 긴장감과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게 되는데요. 심지어 영화 막판에는 뒤통수를 후리는 아찔한 반전까지 선사 스토리 오지고 캐릭터 질입니다. 볼거리 말해보해 피터 잭슨의 팬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 좀비 영화 좋죠. 볼거리도 많고 소재도 다양하고 언제부터인가 대중성도 베리 파퓰러합니다. 코미디와의 궁합 역시 말도 못하게 찰떡찰떡하죠. 이번에는 그런 코믹 좀비 영화들 중 거의 조상급이라고 할수 있는 작품인데요. 켄와이더운 감독의 1988년작 바탈리언2입니다. 운용으로 개발된 시체 소생가스가 바깥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한 마을이 되살아난 시체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흔히 볼수 있는 뻔한 좀비 영화 그 자체인데요. 하지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좀비들은 무려 뇌만 먹는다는 설정으로 과도한 DHA 섭취로 인한 효능 때문이었을까요? 슈퍼하게 스마트해진 지능을 뽐내며 인텔리안 활약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인간들과의 의사소통 미묘하게나마 가능하구요 한밤중에 오픈카 퍼레이드 물론 가능합니다. 마이클 잭슨 커버댄스요 그런 건 일도 아니죠. 전편에서 코믹한 부분을 최대한 살리고 결말까지 해피엔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적당히 가볍고 유쾌한 좀비 영화가 땡기신다면 빡세디 빡센 악령 호러물에서 코믹 판타지 호러로 완벽 변신 다음은 이블데드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했던 작품이자 지금의 애쉬 캐릭터를 완성시킨 부루의 명작이죠. 샘 레이미 감독의 1992년작 이블데드 3 아메개 분단입니다. Name's Ash. Housewares. 전작의 마지막 장면에서 죽음의 책을 이용. 악령을 다른 차원으로 날려버리려 했던 애쉬는 그만 실수로 인해 자신도 차원의 문으로 빨려들어가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오마이갓 oh 여기는 중세시대 하지만 애쉬가 누구죠? 포록의 슈퍼히어로 아닙니까? 결국 등장과 동시에 데다이트를 손쉽게 발라버린 애쉬는 거의 왕의 버금가는 호사를 누리며 인류의 구원자로 추앙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곧 현대 문명이 그리워진 애쉬는 백트 더 퓨처를 다짐하게 되고 이를 위해 악마들로부터 죽음의 책을 되찾기 위한 피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다크 판타지의 진수를 보여주는 화려한 볼거리와 애쉬의 스펙트 더타크란 몸개그가 장렬. 잊을만하면 보고 싶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특히 후반부에 펼쳐지는 해골 군대와의 전투 장면은 샘레인이 특유의 재기발랄한 감성들이 더해지면서 더더욱 다양한 명장면들을 선사하게 됩니다. 물론 너무 코믹적인 요소들로 인해 전작의 팬들로부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요. 애쉬즈먼들 재미만 있으면 장땡이죠. 아직 못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도전! 저예산 B급 독립영화 흔히들 이런 수식어가 붙게 되면 해당 장르의 팬이 아니고서야 왠지 잘 안보게 되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영화 달라도 확실히 다릅니다. 말 그대로 신박함의 진술을 보여주었던 숨겨진 갓띵자 우에다 신이치로 감독의 카메라를 멈추면 안됩니다. 여기 허름한 창고에 모여 허접한 B급 좀비 영화를 찍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연을 맡은 여배우가 계속해서 발연기를 펼치게 되자 이에 깊은 빡침을 느낀 감독은 급기야 극대 노를 시전. 촬영 현장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고 마는데요. 그로부터 잠시 후 촬영장에 진짜 좀비들이 출몰하게 되면서 배우와 스탭들은 하나같이 크나큰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감독이란 작자는 이것이야말로 리얼함의 정점이라며 이 지옥같은 현장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하는데요. 영화가 시작된 뒤 37분여간 펼쳐지는 신박한 원테이크 씬. 하지만 좀비들의 허접한 분장과 묘하게 이질감이 가득한 연출은 관객들로 하여금 이게 당최 뭐 하자는 짓거리인지 어리가 둥절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진짜 묘미는 바로 이제부터가 시작인데요. 아무래도 스포일러가 생명인 영화인 만큼 여기서는 패스! 다만 한가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진짜로 완전 놀라운 영화라는 사실입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신묘한 연출과 퍼즐이 맞추어 지는 듯 짜릿한 쾌감 제대로 한번 느껴보셔야겠죠? 스포일러 절대 주의하시고 도전! 다음은 유쾌한 B급 갬성이 수려하게 펼쳐지는 코믹 좀비 호러물이죠. 제시 아이젠 버그와 우디 헤럴슨, 무려 엠마 스톤과 앰버 허드까지 화려한 캐스팅과 무궁무진한 볼거리가 당신의 시신경을 화끈하게 조져드립니다. 루벤 플래셔 감독의 2009년작, 좀비 랜드 순식간에 좀비들로 뒤덮여버린 아무락이 짝이 없는 세상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종의 룰을 지켜야만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할 룰은 바로 심장 강화 운동. 임원 개소리냐고 묻기 전에 술래잡기 하다가 술래한테 등짝을 얻어 쳐맞았던 과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해가 가시죠? 두 번째는 호러 영화에 빼놓을 수 없는 법칙 중 하나인 확인사살. 다들 아시다시피 얘들은 늘 다시 살아나거든요. 세 번째는 화장실을 조심해라입니다. 원래 가장 안전해 보이는 장소가 가장 위험한 법이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건 뭐 좀비고 자시고 할것 없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어쨌든 여기 그런 세상에서 간신히 살아남게 된 콜럼버스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 살아남다보니 어느덧 산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진 그였는데요. 결국 기대 반 걱정 반의 설레임을 안고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된이 남자. 그곳에서 그는 트윙키를 좋아하는 터프한 남자 텔러하시와 이제껏 남을 등쳐먹으며 목숨을 연명해온 사기꾼 자매. 그리고 좀비들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좀비 분장을 하고 살아온 빌머레이 등을 만나며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병맛 터지면서 유쾌 발랄하고 신명나는 영화였는데요. 조만간 속편도 나온다고 하니 미리 미리 준비해서 1편 먼저 봐주시면 좋겠죠. 거두절미하고 도전! David, I've picked up the wrong kind. 사실상 이쪽 장르의 끝판 왕이라고 봐야겠죠? 스스로 조지 로메로의 광패님을 밝혔던 에드가 라이트 감독이 완전히 작정하고 만들었던 코믹 좀비 호러물 새벽의 황당한 저주입니다. 일생 하는거라곤 호프집에 앉아 술 한잔 때리거나 방구석에 앉아 게임하는게 전부였던 션과 에드. 하지만 그러던 어느날 단 하룻밤 사이에 온 세상이 좀비들로 뒤덮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리 없었던 션과 에드는 옆집 여자가 이상해졌다며 함께 사진을 찍는 등 뭔가 나사빠진 짓거리만 해대고 자빠지는데요. 곧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게 된두 남자. 이어 앞마당에 침투한 좀비들에게 레코드판을 투척하는 슈퍼명 장면을 연출한 뒤 시온의 어머니와 전여친 리즈를 구하기 위해 드디어 집 밖으로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좀비들의 반격도 그리 만만치는 않았는데요. 한 장면 한 장면이 그냥 예술이야. 아주 그냥 영화가 발랄하죠? 잔인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면 괜찮을것 같고 어차피 신나게 쳐우다 보면 그런 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좀비 영화에 대한 수많은 오마주가 쉴새 없이 장렬 장르 팬들에게도 랜덤박스 열었는데 대박 터진 것 같은 짜릿한 쾌감을 선사해 주었었죠. 명실공이 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출세작이자 현재까지도 최고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도전이고 자시고 이건 그냥 꼭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오늘의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이쯤에서 슬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광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